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로벅스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지금까지 로벅스 이벤트를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방송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댓글만 써주시면은 네 이벤트로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근데 조금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벤트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로벅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이 영상이 올라가고 우리 여러분들 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되셔도 우리 여러분들은 이벤트로 받아갈수 있어요 자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양하세요 어, 또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또는 올스타 타워 디펜스 같은 제가 게임하고 있는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들이 있죠 거기에 컨텐츠 뭔가 이런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적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번째 방법 자 두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극을 여러분들께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입양하세요 상황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참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가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시면 저한테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어, 멤버분이나 또는 제 지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참신한 컨텐츠. 어, 그런 걸 제작을 해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모두 하도록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황극 말고, 뭐, 입양하수에서 도박, 뭐, 도박장 만들기. 아니면은 뭐, 입양하수에서 뭐, 뭔가를 만들기. 뭐 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집을 잘 꾸미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입양하실 집 꾸미기 같은 게 있다면은 꾸민 거 그런 걸 보고 우리 여러분들 총 이렇게 네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로벅스 이벤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들어가는 내용들 적어주시고 밑에 이메일에다가 여러분들 닉네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제가 그룹 로벅스에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텐데 네천 로벅스씩 지급을 해드릴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나른이었습니다.